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, 어제 급등 했었던 이 제약주 아 오늘은 화장품 주에 밀려 가지고 어 조금 뒤쪽으로 좀 처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하지만 아 앞으로 이 제약주 뭐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,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래서 어, 화장품주에 뒤쳐졌지만, 또 제약주, 어제 급등했던 제약주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듯이, 어, 화장품주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,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추세가 어,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느냐, 아, 이거를 먼저 봐야겠죠. 그러면, 어, 조금 더 길게, 어, 길, 짧게, 뭐, 단기 투자보다는, 어, 장기로 가져가서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 대표적인 종목이 어이 제약 관련주 어 그리고 어 화장품주 어 그리고 코어 지금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 신고가 쓰는 종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그래서 어 그런 종목이 더 갈지는 뭐어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어, 내년에 이게 더 간다 못 간다 이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 흐름이 지금 뭐 상당히 좋고 그동안 2 년을 내리 주구장창 하락만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해해볼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, 이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관련해서 감기약 사재기 원료 의약품 수급 악화, 또 유럽은 어떻습니까?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 어의약품 수급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는 소식. 또 항생 항생제 부족 사태, 또 유럽 미국에서는 코로나 1 9 독감이 독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호흡기 또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 겨울철 요 기간 정도 어 해서 이 제약주들이 어 앞으로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어느 정도 상승세를 갈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어 먼저 제약주 몇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오늘 5% 급등했습니다 국제약품 5% 급등했습니다 어 오늘 보시면 얘는 어 246원을 벌면서 퍼 200배 어 국제 같은 경우 2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이 어 여기 얘는 이제 6배에 달하는 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삼천당이 시가총액 어 1조 1000억입니다 그리고 국제약품 1000억 어 원대 이두개 종목이 이제 5% 급등을 했고 경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, 상승하면서 오늘도 역시 이제 2% 상승한 모습이죠. 어, 실적은 찍히지 않습니다. 이 k m 이라든가 한국유니온, 경보, HLV, 비버존 뭐다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팜젠이 어, 이 진단키트 관련주죠. 퍼 2배 수준입니다. 4,600원을 벌고. PBR 0.49 얘도 마찬가지 이제 1,000억 원대 수준이죠. 그리고 요 중에 가장 이제 낮은 시총을 가진 놈은 서울제약 오늘 1.2% 반등을 했고 1,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좋았죠. KM 어 4%였고 한국 유니온이 이제 3% 요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 그럼 몇개 종목 차트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먼저 3천당 제약입니다.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신고가를 썼죠. 이 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12월 13일날 살짝 이제 신고가를 썼지만 그 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4만5천원대에서 더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었죠. 오늘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을 해면서 5만원대에 바짝 다가서 있는 3천당 경보 제약입니다. 어뭐 종근당의 자회사죠. 어 종근당은 뭐 빌빌거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선도 이제 돌파를 했죠. 어 그리고 한번 깊은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. 아 그리고 또 꼬리를 또어 길게 단 모습이죠. 그래서 만 원대에서 어 상당히 이제 저항을 받는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경보. 다음은 팜젠 사이언스입니다. 뭐퍼로 보시면은 뭐 아주 뭐 저평가라고 볼수 있지만. 어, 이, 연초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었죠. 그리고 현재는 2 0 60일선, 이 60일선을 타고 가면서, 어, 더 이상 조금 추가 하락하지 않는, 어,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0일선, 장기평 200일선을 시도할 때마다 돌파 시도를 할 때마다 좀데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팜젠이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1분기 3,700원, 2분기 800원, 3분기 54원 나날이 쪼그라들면서 어,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도 어, 주가도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이 팜젠입니다. 다음은 신일제약입니다. 지금 20일선, 20일선을 어,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움직이는 어,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